그니까 네. 이러한 이 새로운 장치를 남들과는 나누고 싶지 않았던거죠. 지혼자만 사용하고, 는데 어, 어, 어. 심플롯은 이렇게 지 친구들과 이렇게 막 이웃들이랑 렇게막이 어. 같이 막 얘네들꺼 감자 구별지면서 사용하고 그래가지고 이두단자는 네. 이게 포테이토솔터 감자 분류들을 네. 놓고 네. 싸운거죠. 네. 심플롯과 네. 심플롯과 마가를 막렇죠 이제 막고, 그 다음에 여기 그. 뭐 동의했대요. 그 네. 정하기 아 누가 그거를 가질지. 그헬레오버 네. 코인 힐리가 네. 동전. 네네. 동전들. 어? 그리고 심플로시 원더 코인터 심플로시 이겼고 네. 그음에까소솔트 블리를 차지하게 되었어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리고 아사티 이전 비즈니스 디엘르 그는 쇼드 이다이 이다이호 이다호. 트사이드 네. 시골 돌아다닌다했어요 소유별로, 네, 푸석 so, 네. 네. 초보적인 기계, 스지모수캔 솔팅. 알 뭐, 여기까지는 뭐 어쨌든 이거 하고, 뭐 네, 이거 하고, 그다음 에 솔팅 포테이토스 농부들을 위해서 감자들 분류해주면서 분류줬다고 네. 해 맞네요. 네. So he was b u 그리고 심블러시 목재가 필요할 때 새로 왜 왔어? 창고에 대한 목재가 필요할 그렇죠. 때 그와 그의 남자들 뭐 동료인가 봐요. 네.